안녕하십니까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과 코로나에 맞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의료진,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공공분야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 가능토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퇴원하여 지금은 입원 중인 확진자는 없는 상태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 자주 찾는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7월 22일부터 점차적으로 운영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의향청년발전소, 시청약수터 운영을 재개했고 8월 3일 바라산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각 시설별 운영시간과 방법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휴가 중에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생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